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내 남자친구가요 내 여자친구가 갑질을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실까요? 남녀가 갑질을 하는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질하는 을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일단 갑질의 종류를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갑질함에 을 있어서도 종류가 나뉜다는 거겠죠 첫 번째 경우는요 상대방에게 크게 마음이 없는 경우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편한대로 나한테 행동을 하는 경우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요 상대방을 사실은 많이 좋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갑질을 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인 상대방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막대하는 경우와 많이 좋아하고 있으면서도 갑질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귀면서 그것을 구분할 포인트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경우는 요 내가 을의 위치에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요구를 하는 게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별로 즐거워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도 들수 있죠 내가 을의 위치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요 그 사람은 요 나에게 어떠한 감정 표현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일 거고요 내가 의의 위치에서 그 사람을 참잘 맞춰주고 내 마음이 버거워지고 있음에도 내 상대방은 요 나에게 고마워하거나 혹은 즐거워하는 기분들을 전해주지 않고 있겠죠 그리고 내가 좋아할 만한 행동은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요 내가 전화를 했을 때 받을 때도 있고요 안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나는 이해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고 나서 그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다시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나 보다 생각하고 받았는데 그사람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툭 하고 끊는 경우겠죠 이런 증상만 가지고 내 상대를 판단하다 보면 요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아주 나한테 마음이 없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거였구나 라고 오해를 하기도 쉬운데요 이런 증상이 계속 있는 경우와 내가 내 상대방과 안 좋은 감동으로 다투었거나 그 사람을 뭔가 서운하게 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그런 경우라면 이런 증상을 100% 믿어서는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괜실이 증상만 확인하시고 그걸로 시비를 걸어서 둘의 관계가 더 멀어지거나 그 사람이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고 함부로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고 할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음에도 그 사람은 변함없이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게 맞다면 어쩌면 내가 진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 사람을 손절해야 될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한테 마음이 있는데 갑질을 하는 경우를 구분해 볼까요? 나한테 요구사항이 많아요 대신 내가 그요구사항을잘 들어주면요. 기분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종종일지는 몰라도 나에게 어떤 감정표현을 해오기도 해요. 그렇게 내가 맞춰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내가 실수라도 하게 되면 격하게 화를 내거나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는데 그것도 쉽게 풀어주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죠. 앞에서 말한 첫 번째 경우는요. 딱히 구분짓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면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좋아서 그 사람에게 연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갑질을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내가 을을 자처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서 주고 있는 것도 맞겠죠 그러니까 구분이 됐다면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고민이 되는 부분은 두 번째 의 경우일 거예요 내 상대방이 분명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자꾸 갑질을 해서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여자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요 그 남자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기도 한데요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거나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 남자의 마음을 자꾸 확인하고 싶은 경우 그래서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떼를 쓰거나 감정적인 요구들을 했을 때 남자가 그걸 잘 맞춰주고 받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도 하고요 흐뭇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자가 요그 여자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솔직한 팩트를 이해하게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박을 하고요. 감정적으로 흐름을 몰아서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요. 자기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마음이 좁은 상태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적을 당하면 마음이 많이 불안해지거든요. 한 예를 들어보면요. 자기가 남사친을 만나는 건 괜찮은데요 내가 여사친을 만나는 건 용납이 안 되고요 남자친구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룰을 적용하거나 다른 남자들은 다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내 논리를 반박하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답답하지만 요 맞춰주게 되고요 희한하게 내 여자친구는 요 그렇게 맞춰주다 보면 또 풀리거든요 그래서 남자인 나는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요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어떤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요 내 여자친구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그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이 연애를 이제 그만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꾸 이 사람과는 더 이어갈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인 나도 요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마치 이 사람과 이렇게 시간을 자꾸 보내는 게내 인생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고 기가 빨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감정으로 몰리다 보니까 나중에 여자친구를 격하게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나를 좋아하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보면 요내 여자친구는 나라는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노력을 해서 나라는 사람의 사랑을 얻기 보다는 요 나라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사랑을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겠죠 이런 내 여자친구를 보고 있는 남자 입장에서는 요참 못되고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이런 여성분들일수록 오히려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추가한다면 어쩌면 겁이 많아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란 남자가 참 좋기는 한데요 나란 남자가 없어지는 게 불안한가봐요 나란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라걸 믿고 싶기는 한가봐요 그러면 남자인 내 생각처럼 그런 노력을 해서 내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면 될 텐데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그동안 습관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그런 노력을 자기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못하면서 확인하는 방법만 사용하다 보니까 내 남자의 감정이 자꾸 식어가거나 혹은 지쳤을 거라는 걱정은 또 되나봐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다시 그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답답하실 수 있는데요 어쩌면 그분들은 요 그렇게 하는 방식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많은 여성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 남자가 그렇게 해오는지 안 해오는지 그것을 가지고 그 남자의 사랑을 빗대어보는 안 좋은 방법으로 연애를 하는 방식을 배워왔을 수도 있겠죠. 남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여자가 잘해주면 내가 분명히 더 잘해줄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주면 될 텐데 왜 그러지 못하는지 정말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요. 내 여자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는데도요. 그게 잘안 된다고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매 순간 그게 잘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 여자가 잘안 되는 순간마다 남자인 내가 잘 맞춰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노력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부족한 순간마다 내 매력을 느끼고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더 좋아지기는 하겠죠 나라는 남자가 그걸 잘 받아주고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자기의 그 여린 마음이나 못난 마음을 드러내면 내 남자가 싫어할까 봐 오히려 센 척을 하고 있는 걸수 있겠죠 그렇게 견뎌주고 맞춰주는 나에게 미안한 마음은 또 드나 봐요 내가 마음이 안 좋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게 또그 여자를 불안하게 만들겠죠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여자는 다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나라는 남자의 마음이 예전처럼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또 확인해 보고 싶겠죠 그럼 이번엔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보게 될까요? 여전히 예전처럼 자기가 감정적으로 남자를 몰아세우거나 갑질을 했을 때 내가 변함없이 잘 맞춰주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지겠죠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마음이 몰리다 보니까 그 방식에 익숙해지고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상대를 대할 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성분과 연애를 하고 있는 남자 입장에서는요 갑질을 할때참 얄밉긴 한데 조금 맞춰주고 웃어주면 또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걸 보니까 또 미워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맞춰주고 잘해줬을 때 웃고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마음이 안심되고 나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다는 확신이 드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여성분들은요 자기의 여린 마음이 탈로나고 상대방을 좋아했는데 그게 없어졌을 때 자기가 받을 상처가 두려우니까 어쩌면 자기 마음을 보호하는 연막작전을 피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드세 보이고 못돼 보이고 이기적인 것 같지만 실상 마음속으로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살아가기 위한 생존 본능일 수도 있겠죠 우린 모두 다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한 일들이 안 생겼으면 하는 거니까요 내가 이런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다면요 사실 어쩌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치유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그런 결핍을 나를 통해서 채우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단지 그걸 감당하고 있는 내가 조금 버거울 뿐이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요 내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지만 그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때 그게 발견됐을 때 지적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서 결국 떠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사람의 아프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줄 수 있는 노력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고비가 참 힘들거든요. 그 고비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으로 내 여자가 확실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남자인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 사람처럼 불안하고 아픈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들이 내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그 순간마저도 그 사람은 어쩌면 나에게 당당하고 뻣뻣한 자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그 이면에 씁쓸한 불안한 아픈 마음들이 올라오면서 나를 그리워하면서도 그 그리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거나 나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일 내푸사를 보고 카톡이 오는지 기다려보고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나에게 못된 척 아닌 척 그런 행동들을 할 거란 말이죠 처음에 연애할 때그 사람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 사람 모습이 참 모순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 마음속엔 나라는 사람이 깊게 자리 잡아서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고 계속 이어가고 싶은 불안함 때문에 나한테 이런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내 마음을 그 사람은 잘 느끼고 알고 있다고요 자기 상처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나한테 갑질하는 방법 말고는 확인할 방법을 몰라서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남자의 경우에도요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여자인 나한테 무신경하다면 연락도 잘안할 거고요 시비도 잘걸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남자가 요 시비도 잘 걸고요 욱하기도 잘해요 또잘 삐지기까지 안 해요 내 남자가 기분이 좀안 좋을 때 내가 맞춰주고 웃어 주려고 하다 보면요 더 서운해하거나 더 삐지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또 금방 풀리지도 않아요 물론 이 남자도 요 나하고 이견이 생겼을 때곧 죽어도 자기 주장이 옳다고 절대 굽히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그의 생각을 내가 받아주지 못하면 화를 내거나 나가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연락을 피하죠 그렇게 열받았다는 기운을 풀풀 풍겨서 여자인 내 입장을 참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여자인 나는 요 처음엔 내가 좀 잘못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은 좀 달래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마음을 달래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다가서 주면 요 오히려 냉랭한 기운으로 튕겨내는 것 같아요 여자인 내입장에서요 내가 손을 좀 내밀어 주면 아니야 내가 좀더 과했던 것 같아 라고 말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요 오히려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든가 혹은 그냥 무시하고 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자인 내 입장에선 너무 나를 깔보고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수 있죠 근데 또 시간이 한참 지나면요 나에게 연락이 와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요내비율을 맞추기보다는 퉁명스럽다는 듯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듯이 대화를 한단 말이죠 사실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참기가 참 어려움에도 그래도 이 관계를 위해서 조금 참아보자 하고 이해를 또 해보기 시작하죠 물론 내 마음속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는 이 남자가 슬슬 짜증나고 화가 나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남자들은 여자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남자가 하는 행동은 영 멋진 모습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 찌질해서 아들을 키우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여자인 내 마음에 응원이게 생긴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풀어보려고 대화를 해보려고 접근하면 그런 진지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또 자기 혼자 세상 쿨한 척은 다 하고요. 그러면 나는 또말 못하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겠죠. 이런 남자의 경우도 앞서 말한 여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나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기는 한데요. 마음이 좁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멋지게 보일 건지가 없나 봐요. 그런데 자기 혼자 나와 대화하는 순간에 나와 연애하는 순간에 어떤 부분에서 열등감이 발동됐나 보죠. 여자인 내가 그 사람의 열등감을 자극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사람 혼자서 뭔가 찔림을 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요 여자인 나는 한동안 참고 말 안하고 버텨보려고 했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할때내 남자의 반응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요 내가 말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보다는 뭔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자기의 좁은 마음들이 들키는 것을 더 경계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못난 것 같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렇게 자기가 결핍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부족한 부분들을 나한테 보여주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사실 남자는 해결을 해주고는 싶은데 해결해 줄 능력이 없나 봐요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는 있는데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해결이 된 상황에서 등장하는 습관들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해결된 상황에서 등장했을 때도 계속 나라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습관들이 있는 거고요 그 눈치를 보는 행동이 좋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시큰둥하게 또 도망칠 준비를 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마음이 좋은지 아니지만 판단하고 있는 그런 습관으로 보여준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렇게 눈치를 봤을 때 여자인 내가 맞춰주고 괜찮은 것까지 보였을 때 조금 더 욕심이 나나 봐요 그 눈치 보고 싶은 마음조차 또안 갖고 싶은가 보죠 그렇게 여자인 내가 조금 넘어가 주려고 했을 때그 사람은 살짝 안도하면서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게 되는 거죠 그 눈치 보고 있던 마음조차 안 느끼고 싶은가 봐요 물론 이런 남자도 요 자기가 이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은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노력의 크기가 그리 많지 않으면서 그게 또 해결이 잘안 되니까 자꾸 자포자기하면서 위축되는 마음이 들수 있겠죠 자기도 부끄러운 줄 알고 있지만 이해를 바라는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아주 작은 노력일지라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 자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했다고 라 강하게 나에게 어필을 하고 화를 내는 그러한 습관을 또 반복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할때 여자인 내 표정이나 내 기분도 좋아지지 않는 걸이 사람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꾸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만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쳐놓은 덫에 자기가 갇히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도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자꾸 불안한 상황이 자기를 찌르게 됐을 때 자기 마음이 편해지기 위한 자기 살기 위한 합리화를 하다보면 내 여자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라 생각이 몰리게 될수 있겠죠 남자의 경우나 여자의 경우 대동소이하지만 결국은요 내 상대가 갑질을 하고 있다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상대가 부족해서 자기 부족함과 결핍을 나에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을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든다는 것은 요 내가 비참한 게 아니라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 관계를 위해 그걸 노력해주고 감당해주다 보니까 을이 돼 있는 거겠죠. 어린아이와 성인이 함께 있다면요. 어린아이에게 성인이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성인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데 상대방은 요 나라는 사람이 좋아서 나에게 와 있는 거고요. 나에게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모습이 영 맘에 들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는 사람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으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자꾸 덮어 씌우고 있나봐요 아닌 척 포장을 하고 있나봐요 인정만 해주면 될 건데 그걸 아닌 척 하려고 더 포장하고 강하게 부인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갑이 되어 있는 거겠죠 물론 이 사람들의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의 그 부분들을 내가 조금 더 치유해볼 수 있도록 이어가 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정작 그 사람이 나에게 갑질을 하고 있어도요, 사실 그 사람은 몹시 아프고 외로운 사람이라 내가 없어지면요, 갑도 못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의린 나보다 그 사람이 나를 더 필요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없어질까 봐, 나를 놓칠까 봐더 불안해하고요. 그런 자기 함정에 빠져있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서 아프다고 소리치고 싶은데 그걸 들키면 내가 사라질까 봐 겁나나 봐요. 그래서 더 아닌 척하고 있나 보죠. 내가 없어지면요. 난을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받아주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자꾸 기대고 있나 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나도 그 사람의 갑질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도 맞을 거예요. 내가 사라져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 사람의 갑질을 내가 방관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받아주고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내가 더 편안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더 갑질을 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과 연애를 하면서 잘해보고 싶기는 한데 그 사람이 갑질을 해서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하고 힘들어질 때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나 역시 힘들어지면서 또는 비참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잘해보고 싶은 거라면요 그 사람을 오히려 안쓰럽게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관에 젖어서 정작 내가 이별 통보를 하고 사라지게 되면 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그리워하면서도 잡지도 못하고 또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좋으니까 나를 옆에 두고는 싶은데 자기 능력으로는 나를 옆에 두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게 두려워서 자꾸 불안해하고 있는 거겠죠 어떤 분들은 요 내가 그렇게까지 상대방 치유해 가면서 그렇게 이해하면서까지 만날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죠 그걸 내가 원치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내도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의리였다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를 아프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 역시도 그 사람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나은 게 있어서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나 역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가끔은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럴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상대방에 대해서도 나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내 상대방은 요 내가 여유있고 이해심 많은 사람 같아서 그런 게 느껴졌기 때문에 나한테 푹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도 요 사실 마음이 넓고 상대방을 보듬어줄 줄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나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시작을 했을 수도 있죠. 우리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 끌리기도 하고요. 서로의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줄 때 서로에게 더 사랑을 느끼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연인관계에서 아주 미묘하게라도 누가 조금은 더 갑이고 누가 조금은 더 을인지 이미 느끼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 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씀씀이를 갑이라는 사람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갑질을 하는 내 연인의 마음이 궁금하셨나요? 그럼 적어도 내 마음이 참 넓고 선량한 사람이라는 건 확인하셨네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연연하고 집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네요. 그럼 만약에 요 내가 내 연인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내 연인이 참 고마운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없어지면 정말 괴로운 사람은 나라는 걸 나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갑이 되더라도요. 의리되더라도요. 우리 서로의 마음이 왜 그런지 제대로 느끼고 알아보려고 한다면 누가 뭐가 되든 행복한 연애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